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10만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10만 선생님이 지금 계신 선생님 중에 제일 오래 계신 선생님들 그쵸 어, 선생님을 다 봤잖아요 우리의 성장기를 <웃음> 어떠세요? 어떠세요? 뭐 이렇게 진짜 원년 멤버로서 내가 뭐 레선 채널을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조금 같이, 키, 같이 키운 거죠. 조금 네. 기여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웃음> 네. 앞으로도 이제 10만 가세가2 0만 가세.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감사합니다, 주, 구독자 좋은 여러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저희 부합 불러드릴게요. 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집요한 면이 있다. 음. 집요하다는 거는 모든 내 거, 음. 내 거라는 데 굉장히 집요한 데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내 물건, 내 돈, 음. 내 사람, 모든 거. 아 그래요? 지키는 데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 어, 그 정도로 집요. 그럼요, 어. 집요하죠. 내 거를 지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 물욕,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네네. 그래서 한번 내 손에 들어오면 잘 놓치지 않아요 음... 뭐든, 네네. 일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음... 음, 그렇게 큰 틀의 성향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크게 잡히고요. 네네. 남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동문서주 바쁩니다. 아 굉장히 바삐바삐 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네네. 바삐바삐 다니면서 다니면서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내가 다니면서 네네. 일을 내 업적을 쌓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내 일의 업적을 내 자취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네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부를 본다고 해야되나 우리 용어로 네네네.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성취를 성과를 많이 얻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그게 다야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어. 어떤 명예와 돈과 어떤 왜냐면 명예와 돈 때문에 한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음... 내가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럼 꽤 괜찮은 사람이 그쵸 자기 일적으로만 보면 근데 그 일적인 거 외에는 어떤 일적인 거는 자기 사업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네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사람, 귀인들이 다 발복해서 음... 다 발돋움해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둘의 관계는 좀 어때요? 둘의 관계는 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쵸, 아...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네네. 이게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 만약에 이게 부부지간이라면 공백이 또 있어야 되고, 아. 공백이라는 거, 이게 이혼이나 결별은 아니지만, 아. 어떤 부부지간의 공백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공백이 떨어져 있는 시간? 기간? 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만 이 가정이 좀 지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뭐. 여자라면 아이들을 케어한다든지 남자는 네. 이제 밖에 나서 사업을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아... 같이 절대적으로 일을 할순 없어 둘이 결혼한 부부는 맞아요? 자녀는 좀 보이세요? 네 자녀는 어... 있어요 아, 그래요? 자녀는 음... 있어요 자녀 어...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자녀로 인해서 누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두분 중에 난 남자가 남자가 좀 마음이 커요? 어, 어 남자가 여자분은요. 여자분도 아예 없진 않아요. 어, 어. 그냥 어느 정도 이게 남녀의 공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보자마자 음. 이 여자분이 내 것을 지키는 소유욕이 강하다. 음. 그러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간에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음. 아이도 지켜야 되고 내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지켜 나가야 되는. 아 그래요. 음. 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이기도 해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 누군가의 오르락내리락는 언급되는 걸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철저히 차단을 하거나 제안을 하죠 이분들이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돌기 시작했어요 음, 음. 유튜브에 음. 그게 어, 뭐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아니요 말도... 아니에요 아, 응, 그냥, 아니야. 그냥, 그냥 찌, 소문 그냥 찌라시 어, 어. 말 그대로 소문 어좀 음. 그래 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말 그대로 소문이고 만약에 그런 네. 안 좋은 소문이라면 부부안의소문이 뭐야? 이혼의 이혼, 결별설 뭐 이런, 음,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진작에 나왔었어야 돼. 아, 어, 왜요? 어? 어? 일단은 나이 차이가 네. 10살이 넘게 나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 나이 차이, 남자가 열살많이 차이 나면 도둑놈이라 그러잖아. 보통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바삐바삐 다니고 업적을 낳는 사람이야. 그럼 업적을 낳으면 일단 금전도 따라온다는 소린데 그러면 이게 구설시비? 시위보다는 구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남들 쉽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잘 음. <웃음> 되는 걸못 보고. 잘 되면도 뭔가, 뭔가 있을 것이다. 아. 잘난 사람들은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아. <웃음>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뭔가 시기 질투를 하는. 그죠 아. 시기 질투. 그니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초반에도 그런 얘기들은 있었을 거야. 음. 근데 이게 그냥 묻혀졌다고 보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지금도 이게 음. 알게 모르게 나는 계속 나왔을 거라고 봐 아, 그런 그런 소문들이 어. 아, 음.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주시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네 남자분은 그 백종원씨 여자분은 소유진씨 아 계속 자꾸 소유기라고 했나? 그랬나? 그랬나? <웃음> 네. 근데 이 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어떤 채널, 몇, 몇 개의 채널에서 이제 찌라시를 돌리고 있어요. 남자가 뭐 외도를 했다. 음. 뭐이 사람들 지금 이미 결별한 상태다. 음. 이상한 찌라시들이 하도 돌길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소문들이 너무 많이 도니까 음. 진짜 아니냐. 음흠. 지금 상황이 어떠냐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왔거요 아, 네. 니요 이혼, 이혼은 없어요, 여기? 아, 그래요. 음, 이혼은... 사이는요 지금? 사이는 아까도 얘기했 그냥 어. 그냥 그래. 요 음, 음. 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음. 공백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사이 뭐 아무리 우리가 화면에 좋아 보인다고 네, 사이 좋게 네. 나와 보이고 다정다감해 보인다 하지만 네, 네, 네, 네. 그게 우리가 화면에 연출이잖아. 그렇죠. 연출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어, 연출이 있어 분명히. 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 백종원 씨가 지금 시장 만들었어요. 시장? 예산에서의 시장 전 시장을 만들어놨어요. 응. 음, 음. 어그 <웃음> 진짜 바쁠 거예요. 아니 소혜진 씨도 바쁠 거야. 이게 아, 아, 수면이로 자기가 뭐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 난 나름 이 사람도 뭔수 사업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 뭔가를 하고 있는 어, 어. 걸로 어. 이게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음. 놀고 있지는 않아요. 아. 노는 걸로 보이진 않아. 사실 초반에 음. 이분들 음. 결혼할 때만 해도 되게 안 좋은 소리들이 많았어요 아, 그쵸.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소유진씨가 일단 외모상으로 아. 너무 비 무슨 미녀화였수잖아 그래서 소유진씨가 좀 약간 돈을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 라는 소문들이 진짜 많이 돌았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였어요 음. 그좀 사랑하는 마음이 뭐 어, 어떤 어떻게 좀 아, 아.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소유주 씨라고 돈이 없을까? 네, 뭐, 이정, 예, 뭐, 백종원 씨는 <웃음> 아니겠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아니겠지만 <웃음> 어. 그 천문가학적인 그 돈을 어떻게 네네. 쓸까? 어. 응.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음. 아,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 있죠, 어... 있지. 있지. 어. 지금, 백종원 씨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막 시장도 만들고, 방송 활동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분, 어마어마하지. 사실 다른 요, 요리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쑥으로 들었어요, 약간. 수으로 들었는데, 백종원 씨는 아직도 꾸준히 이렇게 계속 방송 활동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앞으로도 얼마나 좀더할수 있을까요? 나는 이거?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최대치까지 할 거라고 봐요. 음... 계속. 음. 너무 아프잖아요, 사실. 아, 근데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자기가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어, 난잘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구설시비는 있어요. 항상 이제 뭔가 걸림돌은 있어. 그 걸림돌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치우고 가야 돼. 아 그래요. 아, 치우고 가야 돼. 사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초반에는 막 뭐라고도 했어요 백종원 네가 뭔데 뭐 이렇게 그치, 뭐, 그, 뭐 어, 이런 그쵸, 그쵸. 말들이 많았어 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결론은 뭐야? 그쵸? 어, 어. 결론은 없죠? 어. <웃음>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서, 이 부부들 서로 뭐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점은 그냥 지금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딱히 네. 왜냐면 이 사람이 백종원 씨는 이렇게 바쁘게 다닐 수밖에 없어 근데 단 하나 좀 잡히는 건 있다 건강 건강해요 나는 심장이 좀안 잡히거든요 오... 안, 좋, 안 좋게 백종화씨가 심장은 좀 관리를 하시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자분은? 뭐... 여자분은 이게 사업적으로 이게 금전이 조금 뭐 어렵진 않겠지만 <웃음> 어렵진 않겠지 <웃음> 아니, 그쵸. 우리가 봤을 때 <웃음> 네, 그쵸, 그쵸. 근데 나름 아... 고충이 있어. 아돈 돈을 많이 좀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우리가 무슨 뭐가 어렵겠어?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본인들은 고충이 있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응. <웃음> 금전 손실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